가슴에 시멘트 가루가 날아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방진 마스크를 썼으니까 꼬이 꼬이 꼬이 영상이 심심할 것 같아서 뭐라도 해봤는데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전자열개미입니다 영상은 신축 현장입니다. 전원주택 현장 이고요. 음, 어, 제가 한 일들만 보여드리는 거고 어, 사실 그대로 네. 어, 이런저런 일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네. 많이 편집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있는 그대로 현장에 도착했을 때어 여기는 이제 떠붙임 현장이라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 준비해 놓고 차츰차츰 준비해 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어 신축이라서 전기도 없고 어 물도 다끌었다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서부터 스캔을 다 해서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 놓고 예뭐 전기 설치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기공이 하고 저는 뒷일 하면서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죠 떠붙임 현장이니까 타일부터 이제 차곡차곡 해야 되고 2층 그 다음에 1층 이렇게 작업이 시작되는데 다행히도 저는 이제 1층에 자리를 잡아서 타일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모레를 개고 이렇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고 지금 같이 온저 친구는 이제 아버지가 기공이에요 그래서 팀이 나눠져서 저희는 이제 1층으로 하고 저 친구는 이제 2층에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어, 물은 지금 옆에 파란색 드럼통에서 받고 있고 <웃음> 사물레를 개고, 더붙이 하니까 이제 시멘트 따로 담아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가져다 주고 네, 지금 기공은 안에서 벽 와리를 재고 있어요. 나누기를 하고 있는거죠 어, 타일 시공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목공도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주택 주변으로 이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포크레인도 왔다갔다 하면서 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예,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것 뿐이에요 물을 받으면서 사물에 개고 이제 물을 또 떠서 가져다 주고 사물에 또짊어메고또 가져다 주고 이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 들어가면서 그라인더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공구 가지고 있는 거걸 뭐 들고 들어왔네요 음 지금 보시면은 벽 쪽에 기공이 쓸수 있는 거 타일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커팅기 옆에 바로바로 바로 잘라서 쓸수 있게 앞쪽에다가도 세팅을 해놨고 그 다음에 물은 부족하지 않게 계속 리필을 해주고 이제 기공이 잘라달라 표시를 해주면 커팅기로 이제 재단을 해주는데 뭐 만약에 7 장이다, 8 장이다 이렇게 하면은 저기 한장 잘라놓고 개수를 미리 폭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조금만 네, 재단이 되면 되겠죠? 네, 기본입니다. 이런 이런 게 커팅을 하면서 세는 것보다는 저렇게 자를 것만 장수로 포개놓고 커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일을 하고 있는데 아 신축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양평으로 내려와서 지금 작은아버지 뒷일을 봐드리고 있어요 예. 그 서울이나 이런데서는 일을 하면은 중계공으로 일을 할텐데 예. 작은아버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웃음> 다시 <웃음> 예. 뒷일을 봐주고 있습니다 안쪽에다 다 밀어주고 제가 이제 시공 셋업이나 이런 거를 다 이제 맡아서 해드리는 거죠. 시공을 잘할수 있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공을 이제 하시는데 타일, 그러니까 만약에 타일을 붙이고 싶은데 조공의 과정이 없이 타일을 붙일 수는 없어요. 뒷일이 깔끔하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향을 보고. 어, 작업 준비를 하고, 그런 게 이제 다 됐다 싶으면은, 이제 뭐, 타일을 붙여도 되는 거고, 그런 순서가 있는데, 밑 뒷일을 모르고 그냥 타일 시공만 한다? 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공으로서 꼭 자리를 잡으셔가지고, 타일 시공의 기회도 얻으시기를 바라요. 예. 그리고 조공이 그라인더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마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이어 머프 이런거 꼭 착용하셔가지고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요. 조공이 그라인더를 정말 많이 합니다. 기공보다도 조공이 그라인더를 더 많이 해요. 계속 그라인더를 하고 있죠 이게 신축에서는 내부에서 그라인더를 할 수가 없어요 먼지도 많이 나고 안에서 목수 작업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라인더를 하게 되면 나가서 좀할수 없냐고요 막이 티격태격하죠 네. 그래서 외부에서 하는 겁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자기네들이 톱밥 날리는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타일 그라인더 내부에서 하면 먼지 좀안 나게 해라 먼지 좀안 나게 해라 자기네들 톱밥 날리는 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다 그렇죠 MDF 이렇게 썰으면은 그게 더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막 헛김침도 나고 그 다음에 MDF가 이게 본드를 섞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재이기 때문에 파일보다도더안 좋은 성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웃음> 뭐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그라인더가 이제 끝이 났네요. 제 안에서 그라인더를 이제 가지고 나와서 그라인더를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에 네, 리필 들어가고 쉴틈이 없어요 정말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커는하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8장 이라고 사인펜에 이제 해줬죠. 자이 용수라는 커팅기가 아 정말 불편해요. 저 스토퍼를 조절하는 것도 다이얼로 돼 있어 가지고 불편함 뿐더러 그리고 프레스는 꼭 위쪽에서만 해야 됩니다. 신용권은 아래 위로 다 되는데 용수권은 위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 자 8장 이니까 7장을 세서 격에 기대 놓고 저것만 재단을 하면 이제 저것만 재단을 하면 기공이 원하는 장수를 쉽게 재단할 수 있죠 빠르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음 신용 커팅기가 정말 좋은 거예요 <웃음> 그리고 한쪽 면이 살아있는 이제 한 바는 옆에 다잘 두고 이제 문틀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때 이제 다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물은 끊기지 않게 계속 리필을 해주고요 자 이제 펌프카가 왔어요 이제 주변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차량이 진입을 했으니까 3월에는 더 멀리서 개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이는 과정이 정말 겁난합니다다 이런 과정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기회가 주어지는데 제가 견뎌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바닥에 모래를 사모래를 다 채워놓고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주고 준비 작업을 다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나는 타일만 시공만 하겠다. 그런 경우는 예, 뭐 저는 못 봤어요. 예,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저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랑도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조카죠. 조카인데 조칸데도 <웃음> 조인데도 기회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런 뒷일만 하고 예, 기회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버텨야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뭐 저는 그냥 일만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상황에 맞춰서 저는 버틴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이 끝나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자 지금도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 옆에서 오고 뭐 이런 거는 생각할 틈도 없어요 다들 우르르 나오죠? 예, 저는 저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르니까 자, 얘기를 해줍니다 밥 먹고 하라고 <웃음> 예, 점심시간이에요 식사 안 하세요? 현관입니다. 주변으로 해서 자, 보면은 제가 퍼다가 분 욕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도 퍼다가 붙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점심시간에 원래 평소에는 점심 먹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데 지금 저는 점심을 정말 마시듯이 엄청 빨리 먹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2층에 떠바리 하다가 멈춘 저 <웃음> 있는데 <웃음> 제가 가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서보치미야 배압 잘 해야 되고 그밥 두께 잘 해서 타일하고 벽에 물 빠는 거 이런 거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음, 집에서 연습할 수도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저는 연습을 하는데 이런 현장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떨까 하고서 이제 한번 이렇게 놓고 이제 한바 이제 버리는 거 가지고 벽에 한번 붙여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는 아닌데 같이 일하러 오신 분이. 힌트를 주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할때할때할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저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목소리도> 근뭐이 가면은 뒷마다끝나기가 내가 제가 전이갈때 이제 줄을 잡아줘야지 기초도 이 이런 데서 막히면 떠가 튀가지고뭐 대개 지이잘 못친다라든지 약간 교육을 해도 타이로그 잘안 가지지? 떠만이 본드만이나 리모델링 이런 데는 지금 그래도 <웃음> 다시 저희 위치로 와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보침 했으면은 그 옆에 이제 사물해가 많이 삐져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못으로 긁어서 다 정리해야 를 됩니다. 이 이거 핸드폰으로 이거는 왜 찍어놓는 거예요? 유튜 유튜브 아 이거 하는 거. 네. 이거 찍어가지고 네. 일하면서 그냥 꼽아놓고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해놓고. <웃음> 네 후반전. 점심 먹고나서 일이 또 시작이 됩니다 사물을를다 이제 개서 욕실 바닥하고 현관하고 다채워놔야돼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저의 역할입니다 아 주택이 전원주택이죠 전원주택이 일이 정말 힘듭니다 예. 물이라도 나오면 참 다행이에요 예. 자 바닥 작업을 하기 전에 저렇게 이제 물을 다 뿌려주고 골고루 다 적셔 줘야 돼요 그리고 어, 여기 같은 현장은 레미탈이 좀 남아서 레미탈을 좀 먼, 레미탈을 같이 좀 써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레미탈을 붓고서 바닥에다가 이제 깔... 레미탈을 붓고 바닥에다가 이제 적시는 거죠 물, 물을 질게 해서 깔아주고 그다음에 그 위에 사물을를 붓고 자 완벽하게 잡는 건 아니고 기공이 조금 편하게 일을 할수 있게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잡아줘요. 잡아놓고 펴놓고 이제 하는 편입니다. 저는 나머지는 기공이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기고대로 물 뿌리고 펴서. 수정을 하겠죠? 제가 하는 일은 요기, 여기까지 아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지금도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물을 또 떠다 놓고 현관도 채워 넣어야 하니까 이런 부자재들이나 이런 거를 시공 위치에다가 옮겨 놓고 정리정돈 하고 다음 시공을 또 준비합니다 그냥... 막 계속 이렇게 일을 하는거예요 타일 일이 아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자, 바닥 채워놓고 또 이렇게 평평하게 잡아놓고 해놓으면 바닥 이 시공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제가 들어가서 매지를 넣고 마감을 하고 나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투톤으로 매지가 들어가게 되니까 바닥을 먼저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벽 매지를 시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공을 하면서 여기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뭐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알고 있으면 아는대로 대답을 해주는데 잘 모르는데 아는 척 하다가는 <웃음> 민망한 상황이 또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 알고 물어보는 걸 수도 있으니까 바당매지는 아덱스 f t 4 들어갔습니다. 자 제가 한 일은 여기까지예요 뭐 벽은 뭐공중더 들어와서 이제 시작이 될 거고 제가 일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힘들게 일했어요. <웃음> 타일이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지금도 느끼고 어, 앞으로도 느낄 거고 전에도 느꼈지만 타일은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래 할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제가 힘이 되고 어, 몸 닿는 데까지 버티고 해서 타일 일을 하고 그 후에는 아마도 다른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네 영상은 여기까지 이구요. 네, 다음에 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